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뽑기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무료 뽑기만 일단 해볼게요 무료 뽑기만 하나씩 한번 해보고 일단은 우리 스모커 먼저 한번 해볼까요? 스모커에 자, 무료 뽑기 일단 갑니다 자 스모커 먼저 갑니다 여러분 하나씩 볼게요 <웃음> 갑니다. 과연, 뭔가 한 방에 떨어질 수 있을지, 오늘의 운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쓰레기. 두 번째, 긴 쓰레기. 오! 쓰 오! 브룩디 나왔습니다, 여러분. 브룩디. 아. 기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브룩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부룩 브룩 좋나요? 여러분, 브룩 좋나요? 어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뿌란키 쓰레기, 히그마히그마 히그마 이거 완전 개 쓰레기. 그치, 부르근좀 나왔네. 코비 쓰레기, 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거 오늘 뭔가 좀 되네. 자, 스모레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무료 뽑기에서 스모레기 나왔고요. 이거 하면 이제 80까지 올릴 수 있나? 자, 여러분. 스몰에게 나오고요. 오늘 뭔가 좀되고 있어요. 자, 다음. 자, 알비나 쓰레기. 자, 코비 쓰레기. 잔일꾼 코비 쓰레기. 나중에 이거 뭐, 코비, 육성 뜨는 거 아니야? 뿌찌 쓰레기. 뿌찌 아주 개쓰레기. 자, 상디 쓰레기. 자, 무료 뽑기에서 이 정도가 나올 줄이야. 야, 이거 오늘. 이상하네 좀 되네 자스탬피드 스모커 80까지 갑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스모래기이기 때문에 썩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주는 거네 공짜로 주니 잘 받아두겠습니다 여러분 자 브루군 어때요 브루 여러분 브루 뭐 있나요 브루 자 브루 브루 자 여러분 이제 사보 공법 갑니다 사보 공법 자 사복 공법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 공법에 심호흡 한번 하고 자 사복 공법 들어가겠습니다. 자환인님 부르기 안좋구요 역시 부르근 서포트 서포트 그래요. 자 사복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복 오늘은 요거 200개는 신케했을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신케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보에 하고 그리고 50개만 더 써서 그 뭐뽑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기리 우리 우기 우리 우기 우리 기리우기우기 우리 기 로빈쓰레기, 로빈쯔왕, 프랑키쓰레기. 이거는 하, 느낌이 좋지 않다. 여러분, 그죠? 이게 내가 봐서 안 나올 것같데 아, 느낌이 좋지 않아. 이것 봐. 날림필인데망필입니다망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이제 계속 날려주고요. 자. 쭉쭉 날라가고요. 잡내꾼 코비쓰레기 아유 씨, 조졌네 아 날렸습니다, 여러분 다 날렸어요 아 고민입니다 오십겠어? 근데 스탱사고 나와도 60이라 스모에게한번더 할까요? 혹시 모르니까 스모에게한번더스모에게한번더 해볼까? 하지마 하지마 여러분 50개 더 쓸까요? 50개 한번더 50개 스모에게한번 써볼까요? 자아 건너뛰기하면 더잘 나온다고? 안돼 건너뛰기하면 근데 리액션이 없잖아 다들 말리시는데? 아 하지마요 사본이 한번 더 몽키디루피 오늘 생일이에요 어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 축하 생일 노래는 불러드릴 수가 없네 까비 아쉽네요 자 여러분 아껴 놓을게요 아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200한 300개 모갖고 화끈하게 질러야죠 그죠? 자 사본 안합니다 사본 안할거예요자 얼마 안해요 안해 자, 일단 뭐 주는 거 받아볼게요. 뭐 일단 주는 거 받고요. 스몰 잡아, 열어봐요. 봐 스몰에게를 80까지 올릴지 한번 봅시다. 스몰에게를, 어이구, 오이. 자, 스몰에게 80까지 올릴지, 자, 자 여기 스몰에게 있어요. 우리 스몰에게 내 별로 투자하지 않았어요. 스킬을 조금 올려놨네. 자 요거 여러분 추천하십니까?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태울까요? 말까요? 아네 채용이님 오늘 원피스 월드컵버 안해요 태워요? 80까지? 노노 우롱님 하지 말래 백스 하지마다 말리시네 이것 봐 어, 애지님 안녕하세요 아 다들 말리시네 그래그래자 그러면은 경험치 아낍니다 아씨 이거 뭐뭐 뭐 유인이면 또 하래 어허어허어허아 서바이벌 태우라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쓰지 않고 그냥 서바이벌 태우겠습니다 저 서바이벌 많이 남았거든요 자제데덱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년으로 루피 91까지 올렸고요 캐릭터 부스트도 한 방은 태웠어요. 뭐, 이렇게 한 번은 태웠고. 지금, 혁명운 사보 서브로 쓰고 있고. 우리 마왕님이 분명히 나한테, 나미를 추천해줬어. 그래서 나, 이 나미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고, 현재 5성까지 올렸습니다. 스킬은 둘다 맥스 채웠고요. 그리고, 부스트도, 요거 공격력만 올리면은 1번은 다 태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꾸 스탬피드 여러분 스탬피드 루피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쓰레기라니까요 이거 진짜 하지 말아요 이거 공격 범위도 넓고 사명 타박기못 때리고 아주 별로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매겨 놨다니까 얘를 미쳤다고 얘를 네? 그러니까 얘 이거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다가 낭 낭비 이거 낭비예요 낭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 하지 마세요 스탬피드 루피 절대 키우지 마세요 완전히 키우지 마세요 완전 안 돼요 절대로 키우지 마세요 아주 극구말립니다. 제가 아시겠죠? 절대로 키우지 마세요. 자, 스탬피루로 키우시면 안됩니다.